지금 여기 세브로 도착해서 피어원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쥐입니다 지루합니다 2시 반? 아직도 2시간 더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돌려야지 그러면 우리는 보울로 갈겁니다 보울에서 봅시다